이게요 지금 구독자분이요 이거 선물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지금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남귀비님 남... 규비. 남... 아유 그거 뭐지 그거 짠지 뭐두개 드렸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보내면 날들 어쩌라고 이렇게 큰 선물을 보내요 이게 전복인가봐 전복 와 집이 전동 무안 안도 완도. 완도 집이 안도 와맨 일이야 세상에 이 기한 이 기한 전복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유 진짜 딸이야 되겠네 딸 내, 우리 딸하고 싶다며 딸이야 되겠어 정말 <웃음> 세상에 전복 이렇게 커 이거 봐 이거 봐 어머나 오, 우와 이거 이렇게 큰거 세상 이렇게 종 아유 맨 어떻게야 고마워서. 한열마리 되나본데? 응? 와 얘가 더 크다. <웃음> 이거 엄청 이 정도 크기는 비싼데. <웃음> 세상에 아니 무짠 뭐, 님은 두개 얻어먹고 이렇게 크게 비싼 선물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배보다 배꼽이 훨씬 뜨겁네뭔 일이래. 몇 마리인가 봐봐. 7, 10마리네. 또있한 어? 마리야? 오머마아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떤 무슨 요리를 해야 되겠네요 남규빈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규빈님께 또뭐 보내야겠다 <웃음> 받았으니 또 보내야지 아 이렇게 받아먹으면 부담돼가지고 비싼거 받아먹으면 너무 부담되지 음. 에이, 잘 먹을게요 아 이런 일이 있을까봐 내가 뭐 이벤트 하고 할때 보낼 때 주소지를 다른 주소지로 해요 저희 집 주소지로 안 하고 근데 요번에는 그빈이 거는 늦게 보내서 제가 안 보내고 어머니가 보냈더니 저희 집 주소로 했네요 <웃음> 하여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다 살았어 음. <웃음> 세상에 먹지 말고 키워야겠어 <웃음> <웃음> 응, 응, 살아가지고 봐 꼼툴 먼자 해봐. 음. 물 부숴주니까 응? 음. 꼼툴꼼툴하네와 이봐. 인일이아 먹기도 아깝다 이거. 음.